<웃음> 자네가 손님들을 맡아주게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보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을 수가 없지 영관님 저랑 하실래요? Thank mm -hmm. you.